안녕하세요. 팝토사세 파비앙입니다. 오늘 산 제품은 바로 갤럭시 워치3인데요. 제가 어제 제가 지금 날짜 기준으로 8월 6일인데 어제 어, 이게 언팩 행사를 제가 하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오늘 받았는데 어, 뭐 그래서 사실 7만원대 가격치고는 뭐 굉장히 빨리 구매했죠. 네. 어쨌든 한번 외환부수 사봅시다. 나는 블루투스 모델로 샀어요. 블루투스 모델로 샀는데 이 예, 블루투스 모델로 샀는데 상당히 박스가 길어요 제가 워치 갤럭시 워치를 안 산지 꽤 됐는데 워치원때 제가 기억상으로는 박스가 네모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박스가 상당히 길어요 길게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까보도록 하면 박스를 박스를 까면 박스 야왜 안나오니? 박스를 까면 일단 이런 식으로 시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시가 먼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윗윗 부분에 상당히 윗 부분에 상당 보시면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서 안쪽 보면 역시 어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가 있는데 이번에 충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충전기가 어 자석으로 되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발 자석으로 되어있으면 좋겠네요 지, 제가 이번에 자석 어 말고 다른..다른..다른게 가 있는데 뭐지 이거 사용설명서인가 간단사용설명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간단사용설명서는 뭐 패스하고 시계본품부터 보죠 시계본품을 보면 이 본품이 보면 시계는 상당히 샌드게잘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베젤링도 들어가 있고 베젤링도 들어가 있고 제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센서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전시하 외관 디자인은 깨 깔끔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전 얼굴 내고 모욕을 했는데 어 근데 이거 베젤링 돌아가는 거 이거 기분 좋다 어쨌든 네 일단은 어, 깔끔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 어, 이건 자석방, 자석방식이네요. 자석방식으로는 착 달라붙는 방식이네요. 착 달라붙는 방식이라서, 어, 일단 충전할 때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토샷의 파비앙이었고요 자세한 리뷰는 아마 한 일주일 후나 아, 아마 한 2주일 후쯤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파토샷의 파비앙이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올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